그자 네, 인사를 어떻게 할까?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자 가자 그냥 편안하게 원래대로 가자 반갑습니다! 선수로 응원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암방만이김태곤 선수의 응원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나온 응원과 동작 중에서 제일 쉬운 동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왼쪽부터 갑니다. 한발 당겨주시고 한발 당겨주시고 빠르게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발동작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김태근 선수가 안타를 쳐줄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손동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예,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안 앞으로. 앞으로 45도.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어, 리드미컬하게 간다면 자세가 약간 이렇게 엉덩이가 살짝 빠지죠. 예, 약간 요, 요, 요, 요 느낌입니다. 자요 정도 느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고, 땡기고, 가고, 땡기고, 가고, 땡기고, 가고, 땡기고, 가고, 땡기고, 가고. 싹 있네.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음악을 다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웃음> 무엇하는 게인가! <겐가>? 음악을 주시옵소서! <웃음> 김태모 선수가 헤드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모 사랑해!